네가 편히 걸을 수 있도록 언젠가 날 위한 길을 만들어 줄 거야 파도 위에서 안 들리고 있어도 훗날 우린 파도를 밟고 서 있을 거야 지나면 네가 더는 지치지 않게 내가 내가 널 지켜줄게 혹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다시 꼭 만나자. 너를 향한 이 길은 끝나지 않을 거야 모든 이유와 이 길이 아름다운 건 네가 있어서 이 길의 끝에 서반 한점 마저 지나면 내가 너는 지치지 않게 내가 내가 널 지켜줄게 혹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잠시 우리 숨을 고르고 또 다시 힘들고 지친 여자는 끝내고 우리 나중에 아침이 오기 전에 그때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길을 다시그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겁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길을 끝에 용기와 따뜻한 미소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 지켜줄 거야 잠시 속도를 늦춰도 우리